안녕하세요 리선드디오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만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요 며칠 사이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 좀더 조회수가 높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 얼굴은 그냥 빼기로 했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는 것보다는 뭐제 얼굴이 뭐 중요하겠어요 강좌에 부정확한 발음을 보조해줄 자막을 넣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영상에는 자막을 계속 집어넣고 있죠 음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뭐라 그러는지못 알아들어서 영상 도중에 뭔가 제가 말을 하는데 자막이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넣지 못한 경우입니다 음,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유튜브에 자막 기능을 켜 주시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하단에 나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경박하지 않아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하늘도 좋고 네, 하늘이 새파랗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영상 작업이 끝나면 좀 밖에 나가볼 예정인데 자막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언제 나가게 될지 진 모르겠어요 아, 오늘 할 내용은 니선드디오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 주셨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하기에는 좀 짧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모이면 좀 하려고 했는데 뭐몇 개가 돼야지 답변을 해 드릴지에 대한 생각을 안해 놔서 음 그분들은 계속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단톡방에서 답변을 해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직접 보는 편이 좋죠 그리고 오늘 할게 없었거든요 찍긴 찍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됐죠 첫 번째는 왜 포토샵에서는 색이 제대로 나오는데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색이 빠져 보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몽환적인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근데 몽환적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질문을 해주신 분은 몽환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그냥 솔직히 좀아좀 아, 좀 부연 사진이구나 정도였거든요 어차피 결과물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사진 색이 다르게 나오는가? 간단한 문제죠 근데 네, 모르는 분한테는 굉장한 골직거리입니다 분명 작업을 했는데 왜 다르게 나오는가? 로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런 상황이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j p g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별로 없어요 아니죠 j p g 도 있긴 있죠 촬영을 할때 카메라에서 색공간을 어도비로 설정해 놓고 찍으시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튼, 로파일 불어서 뜨는 카메라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창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을 처음 깔았다던가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본은 어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휴대폰이나 웹사이트는 sRGB의 색 공간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도비가 아닌, 클릭을 하셔서 sRGB로 맞춰주세요. 네, 이렇게 해 놓고 서 작업을 하시는 후에 다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도 뭔가 좀 미묘하게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모니터에 캘리브레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이 사진은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사진이라 딱히 할 필요가 없겠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였죠 몽환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좀 핀이 약합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어서 핀을 약하게 찍는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블러 같은 걸좀 매겨서 좀 뿌예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죠 대체적으로 좀 컨트라스트가 약하거나 뭔가 다른 색이 끼어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 보이고 나머지는 좀뿌옇해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만한 게 얼굴밖에 없죠 뭐 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액세서리사진을 찍은 것 같지도 않아요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음 이렇게 눈코입을 제외하고 텍스처를 내려 주시거나 아니면 뭐니 컬렉션 이 있다면 글램머글로우 같은 걸 한번 돌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피부가 깨끗해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색을 하나 더 입혀주는 거죠 방법은 우선은 마찬가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신 후에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부분 뭐 눈, 눈썹까지 뿌리지면안 되겠죠 이쪽 살짝 날아가긴 했지만 우리 코랑 입, 그리고 뭐 한, 턱라인 정도? 이 정도를 남겨두고서 나머지 부분을 매기는 거죠. 우선 퀵마스크에 들어가셔서, 뿌얘지면 안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코라인까지 뿌얘지면 안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하고, 한 다시 Q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 Ctrl, Shift, I를 눌러서, 이 부분을 눈코입이 없는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카메라 로로 하는 거랑 리컬렉션으로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우선 하나 빼놓고 이거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은 후에 좀 괴기스럽네요 여튼 이 상태에서 카메라 로로 들어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A죠 지금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아요 잘 되든지 또안돼 V3 무슨 리버벌 툴인가? 거기서 자꾸만 이걸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 가지고 음잘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튼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확 낮춰 주시고 우선 텍스처만 낮춰줍니다 컨트라스트를 뭐 지금 할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해 놓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뿌얘졌죠이 부분만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많이 뿌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해 줘야겠죠 이 부분은 뭐 100% 로갈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낮춰서 쓸 건지 너무 후회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괜찮다 이 정도가 그러면 합쳐 주신 후에 다시 또 들어가셔서 카메라로 오죠 컨트롤 시프트 A 2020이 확실히 많이 늘어졌어요 늘어졌다기보다 는 그냥 컴퓨터가 안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라스트도 살짝 빼줍니다 이 부분은 역시 개인 취향이죠 다 빼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빼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빼놓고서 위에다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옷이 좀 화이트 톤이 많으니까 그냥 흰색을 넣어 줄게요 흰색을 넣어 주신 후에 오파시티를 약간 낮춰서 이렇게 우약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취향에 갈려지는 부분이라서. 그라디언트로. 해가 들어온다. 좀 넓게. 예. 네. 그리고 오버시티 살짝 맞춰줍니다. 그러면 해가 들어오는 우연 사진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한 거였죠. 두 번째. 글래머로우를. 니 컬렉션이 있다는 전제하에 글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로는 그냥 이 레이어만 먹게 되는데 니 컬렉션 같은 경우엔 실행을 시키게 시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꺼준 후에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이 되고 있죠 점점점점 점점 느려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여튼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보시면 글래머로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꾸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걸 얼만큼을 줄 거냐 아마 이건 다 올리게 되면 안될것 같아요 뒤에가 시커매져 버리네 하여튼 만이 뭐 정도 주시고 세트레이션도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대체적으로 몽환적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색이 빠져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푸른 톤이냐, 노안 톤이냐. 이건 그냥 0으로 갈게요.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줍니다.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컨트라스트 빼주고. 아마 제가 봤을 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카메라 로우로도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자수 쫙 빼고 색감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옮겨 버리면 되겠죠 예. 네. 이쪽이 카메라 로우 이쪽이 니 컬렉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비슷비슷하네요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뿌연 난 뿌연 건 싫어 라고 하시면 은뭐이 부분을 좀더조절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밝은 게 싫다고 하실 때는 그냥 커브로 이렇게 내려 주셔도 됩니다 네. 뭐 개인 취향이죠 여튼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작업을 해 봤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좋네요. 제가 만든 안톡방에서는 뭐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